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장비의 외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장비 외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로 장비 외형 변경 총매제라는게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루루 상점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개당 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매했을 때 포장된 상태로 구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요거 경매장에서 구매도 할 수가 있어요 경매장에서 구매한다고 하면은 개당 한 150골드 정도면 은 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장비 외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어, 뭐 무기 그리고 갑옷류 그리고 망토 날틀 뭐 속옷 등을 바꿀 수가 있고요 외형으로 보이지 않는 방어구인 뭐 토시 허리띠 이런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세사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는 다 변경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하는 방법은 외형으로 바꾸고 싶은 아이템을 외형 전용 장비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은 이제 구매한 장비 외형 변경 촉매제를 사용해서 외형 아이템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 장비 외형으로 변경이 됐으면 은 이거를 무기상인 혹은 방어구상인한테 장비 외형 변경을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의뢰를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어, 성능 아이템을 넣고 그리고 외형 입힐 아이템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장비에만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형으로 입힐 아이템이 둥기 뭐 한손 둥기라고 하면은 한손 둥기 아이템에만 그 외형을 입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히게 되면은 성능 아이템에 외형 아이템에 이제 껍데기가 입혀진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외형을 입힐 때도 촉매제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장비 외형을 입혔는데 만약에 뭐 자기가 이제 다른 외형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입혀져 있던 외형은 벗겨내고 새로운 외형으로 이제 입혀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면 추출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어 외형 변경한 아이템을 넣으면 어 성능 아이템과 외형 아이템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고요 요때 필요한 아이템은 어 장비 외형 추출 총매자라고 해서 아까와 다른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루루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루루 상점에서 개당 2,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것도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는 점을 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형 중에 뭐 꾸미못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비류와 달라요 적용되는게 왜 그러냐면은 꾸미못 입는 슬롯 보면은 우측에 외형 슬롯이 따로 존재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외형 아이템을 꾸미못에 덮어 씌우는게 아니라 여기 장착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장비류와 똑같이 위에 입히게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꾸밈옷이 투명한 전투상인데 여기 위에 한복이 입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은 이제 패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외형으로 변경을 해서 그걸 착용을 하면 이렇게 외형 슬롯으로 장착이 된다는 점이 장비류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요걸 어떤 분들은 뭐 추출을 안해도 되니까 요걸 더 선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위에 못 덮어서 더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 차이니까 저는 뭐 항상 이걸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장비 아이템 중에 굉장히 희귀한 뭐 외형 아이템이나 이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이걸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거래가 가능한 장비류에 외형으로 입혀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요. 어, 가령 어, 경매장에서 보시면 은 수감자옷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죄수복이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습득할 때부터 이미 거래가 가능한 상태라서 여기에 외형 아이템을 입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은뭐 수감자 모자에다가 이렇게 어, 판금 투구 이렇게 입혀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축구와, 어, 요, 음, 그, 감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신발이죠? 여기에 뭐 이렇게 아이템을 입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좀 희귀하거나 뭐 판매하고 싶은 외형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어, 입혀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걸 구매하신 분들은 요거를 사서 아까 그 외형 추출을 이용해서 외형 아이템을 빼내서 자기의 이제 본 장비에 입히게 되면은 외형을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어떻게 사소한 거긴 한데 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구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 그럼 뿅